안녕하세요. I love y o u t u 구 언니 박세윤입니다. 혹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경고를 받고 동영상이 차단되거나 채널이 삭제되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므로 미리 알고 유튜브 정책 및 커뮤니티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영상 제작 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유튜브 삭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을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규칙만 알면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니 제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란 언어, 음악, 그림, 건축물, 도형, 영화,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표현 형식에 의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적인 권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언어에는 소설이나 만화책이 포함되고 음악이라면 뮤지션이 만든 음악이라던가 건축물이 그렇고요 영화나 사진 등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저작물이며 그에 대한 재산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특허권이나 상포권과 함께 지적 재산권 중 하나에 포함됩니다. 특허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특허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은 따라할 수 없죠. 또한 상포권은 어떤 상품의 상표를 등록해 놓으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종 해적판을 판매해서 체포됐다는 뉴스를 보곤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주로 상표권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적판 때문에 상품이 판매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소하여 체포되고 그러는 겁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저작권이 존재하는 걸까요? 저작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문화적 창작물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이라는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권을 얻기 위한 다른 수속을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권이나 특허권은 수속을 밟아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그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그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저작자가 되고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문화적인 창작물이란 무엇일까요?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등의 장르에 포함되며 인간의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여러분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은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한 사람이며 저작권은 친고죄로 운영됩니다. 즉 고소를 당해야 비로소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보면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 모든 것에 일일이 신고가 들어간 건 아니므로 웬만한 일이 아니면 신고가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법은 지키는 것이 좋으니 저작권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규칙을 지키면서 동영상을 만드신다면 더욱 안전하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러브 유튜브 순구언니 박수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